인공지능 뭘 걱정하시면 인공지능 예전에 불경에 그게 나와요. 이게 초창기 불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. 중국에 처음 번역된 불경 중에 하나예요. 42장경 그런데 나와요. 왕 앞에 어떤 도인이요. 왕 앞에 고승이 인조인간을 데리고 가요. 인조인간이 다 해요. 춤도 치고 말도 하고 다 해요. 그래서 왕이 정말 저, 저 사람 누구냐 했는데 고개도 부리고 다 했는데 고승이 탁 건드니까 분해, 돼되버려요 근데 써놓은 거 보면 너무 조잡해요. 악요, 풀, 막 나무 이래요. 그걸로 그게 나올까 싶은데, 아무튼, 막뭐 진짜 사람같이 앞에서 재주를 부리다가 탁 건드리니까 쫙 분해되버려요. 그래서 고승한테, 아니, 그 왕한테, 고승이, 이렇게, 이렇게, 그 인간도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져 있을 뿐이고, 이런 거죽에 취하지 마라는 식의 설법을 합니다. 그 깨달음을 주려고 우리가, 오온으로 이루어졌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.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비유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 그것도 그 뭐냐면, 근데 결국 뭐냐면, 우리 몸도 지수화풍이고, 인공지능이 결국 극치까지 가서 뭐, 거기 영혼이 탑재되면은 그때는 중생이지만, 영혼이 탑재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에는 인공지능이 뭐, 알아차리네 뭐 하는 거는 그 인간의 영혼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지수화풍 모아놨다고 영혼이, 그게 중생이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러니까, 영혼이 임해야 돼요. 그러니까, 그, 인공지능 얘기도 보면, 그, 그런 거 보시면, 예전에 증도가라고 아주 불교에 유명한 증도가 있어요. 거기 나와요. 그, 인공지능 그 존재를, 그,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지만, 그 인조인간을 기관목인이라고 불러요. 나무로 만든 기계인간. 기관목인이 백날 돌을 닦아봐라, 견성할 수 있나. 이런 말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그이 의식이 없는 존재가 어떻게 성불할 수 있냐는 얘기가 불교 고승들한테 간간히 나와요. 왜 그러냐면 인간의 제일 핵심을 지소화풍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의식에서 보라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휘둘리는 것은 물질력 차원에서 인간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럼 바깥, 바깥으로 보면 우리 인공지능한테 딸리죠. 딸리죠. 뭐 계산도 와 딸리고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딸리죠. 그게 아니라고요. 홍의각당에서 강조하는 참나가 뭡니까? 알아차리는 의식. 나라고 하는 현존, 존재감.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우주에서 해야 될큰 사명이 있어요. 나머지는 인공지능한테 맡기라고 인공지능이 나오는 거예요. 여러분 아이언맨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? 그 자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다 해주잖아요. 뭐 해야 되지? 어없습니다어없습니다 뭐만 결정하면 돼요, 여러분은? 양심성찰만 잘하면 돼요. 앞으로 가야 될 길이요. 인공지능이 쓸데없는 지식 관리 다 해주고 여러분은요 지도자로서 양심성찰을 잘할 줄 알아야 리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답이 안 나오니까 인공지능이 내일자리를 뺏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갈 어떤 의미를 인공지능이 뺏어버리는구나가 되는 건요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시니까 그래요. 인간 영혼의 가치도 모르시고,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잘 모르시고, 이걸로 계산이나 하고, 뭐나 하고 살다 보니까, 계산도 잘하는 애가 온대, 난 끝났네. 그러니까 우주에서 인간이 그러면 쓸모 없어질까요? 이거죠. 우주에서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인간의 의미가 없나요? 쓸모 없어지나요? 아니에요. 화음경이 말하는 거는, 그런 거 다, 그건 물질세계 얘기고, 인간이 해야 될 찬란한 작업이 있어요. 육바람에 대 꽃을 피우는 거. 그거 인간이, 인간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.